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돼 네네. 안녕 아, 어? 네네. 혹시 누났을 때 네. 강아지 신발 신기로 산같아다음에다음에 아아아 신기고 아니면 막 내리고 신기그몇아안 됐어요? 그래서? 네 그렇죠 파상이아프라고그거 <웃음> 네. 신기는 게좋네 아 네, <웃음> 감사합니다 네. <웃음> 우와.. 멋지다.. 아, 감사합니다.. 아 네, 기본사무소 어떤.. 빨간색이 여기렇게어요 빨간색 안요 누구나? <웃음> <웃음> 야너 추운데 뭐하러 나왔어 <웃음> 사이즈가 1 0 0인데 맞을까? 한번 네. 보실래요? 아그렇게 보이세요 아직 그래.. 안 됐는데.. 감사합니다.. 야.. 너 언제 또 만나냐? 가. 잘고고 아, 두지 말고. <웃음> 두지 마. 야, 너 몸매 진짜 좋다. 네, 녕하세요 어? 아, 와, 안녕. 와, 안녕하세요. 엄마, 귀여워. 우와. 어머머, 뽀해줘 어머, 뽀해줘 근처 사서하요 사이죠. 예. 이죠어디저 사진 사진 돌고 사진 돌 어. 파트, 파트, 어, 파트, 파트. 어 귀여워. 하이, 어 대박. 아시는 분 만날 줄 몰랐어. 소훈아 사이래. 사이 모르지 너나. 사해 <웃음> 어, 귀여워. 어 네. 동원아? 안녕. 감사합니다. 혹시 뭐안 맞으시면 연락주세요. <웃음> 안녕히 가세요. <웃음> 안녕. 안녕, 정원아. 안녕. <웃음> 안녕히 가세요. <웃음> 오, 하이. <웃음>